그림을 그리고 있는 박세복이라고 합니다. 남편이랑 여행다니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노부부가 돼서도 같이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생각을 해서 노트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모습을 캔버스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여기를 보고 친구랑 너무 예뻐서 이런 데서 작업실 하면 진짜 좋겠다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는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한 1년 훈가 여기가 다시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또 보러 왔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뭔가가 안 맞아서 그냥 보고 다시 갔는데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후인가 여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우드 인테리어가 다된 상태로 그렇게 나왔어요. 진짜 이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지켜보던 곳이 조금씩 변화된 모습이었잖아요. 그걸 다 보고 제가 하게 돼서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엔 조금 텅텅 비어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제 이렇게 제이 하나씩 채울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좋은 점 같아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다가 어? 하고 그냥 들어오시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안 유명하고 그냥 지나가다 할머니들이 여기 벽화 보시면 막 웃으면서 지나가시거든요 그냥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골프 하는 그림인데요. <웃음> 예전에 옆집 친구 따라서 골프를 조금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가 한참 좀 재밌다 싶을 때 그렸던 거거든요. 제주에서도 골프를 많이 치시니까 골프 그림을 조금 그리면 좋을 것 같아서 골프 그림 그리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따뜻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제가 아무래도 이제 노부부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 따뜻한 모습을 노부부 모습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제가 남편과 나중에 했으면 하는 이런 모습으로 늙었으면 하는 그런 모습을 제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있어요. 영업 안 하는 시간이야 <웃음> 영업 안 하고 왜냐면 제가 작업실을 얻은 게제 작업을 하고 싶어서 얻은 건데 어, 어찌됐건 영업일에는 손님들이랑 소통을 하게 되니까 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업 안 하는 날은 와서 본 잠그고 저 쪽에 창문에다 천을 쳐놓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쪽에 테이블에서 숨어가지고 그림 그려요 <웃음> 그럼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림 그리다가 딱 이렇게 예전에 그렸던 그림들 이렇게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저도 그냥 스스로 웃기도 하고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 그림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공간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웃음> This is why I always 남편이랑 연애할 때, 어 제주에서 별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때 당시 저는 육지 사람이니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별이, 제주는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별을 많이 볼수 있다니 되게 충격적이어가지고, 그거를 돌아와서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품으로도 저렇게 만들고, 근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주세요. 저 그림을. 다른 그림보다. 뭔가 제가 저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글을 보시고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에 담긴 그림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야기가 있거나 이런 거를 Tide will rise and fall along the bay And I'm not going anywhere 그림에 어려운 건 없고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항상 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미소 지을 수 있, 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으로 항상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냥 구입하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한번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거면 은 저도 된것 같아요. <웃음> Spell. I like to hear, but not to listen. Like to say, but not to tell. Five. 붓도 그렇고, 다쓴 색연필도 이렇게 뭉땅 색연필 되잖아요. 버리기가 너무 그냥 아까운 거예요. 뭔가 같이 작업했던 도구들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작업을 했구나, 얼마큼 했구나, 이 붓으로는 뭘 그렸었지? 막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 작업실이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니까, 좋아하는 공간에 정 어, 두는 게 좋아서. <웃음> 네. <웃음> 네. 앞으로는 그림을 너무 많이 그리고 싶어요 지금 작업하는 것만큼 계속 작업량을 늘려서 이제 그림들을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게 그 그러니까 전에는 작업실이 없으면 사람들이 제 그림을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오셔서 제 그림도 제가 좋아하는 그림도 많이 이렇게 접하실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싶어요 <웃음>